스트 그런 게다 들어가는 거구나. 어 그렇지. 원래 그랬구나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이 해. 아무리 봐도 어, 그게 없는 거야. 했는데? 아 있구나. 어, 어, 맞아, 이거 있으면 중심을 잡아줘 중심 잡고 어깨가 엄청 편해. 어. 그래서 없어서 안좋어 아무리 봐도 그게 없더라고. 저 갖다가 더 내라는 거구나. 이런 패 어, 나 이게 디자인 말만 해 너무 싸서 지 아, 디자인 괜찮네. 내가 봐도 괜찮아. 폼 넓게 보고 있어. 아 그렇구나. <웃음> 그러니까 내가 꼭 날게 보는 거야. 학게 <웃음> 보면 사게 되더라고. 그래서 '어, 저거 그 반복이 되면 아내 사자' 이러게 생기더라. 고 괜히 어차피 끝이 너무 차일 거. 지금받으면 기분이 빨리 좋지. 그러니까 <웃음> 이게, 야돼 그런 애들은 얼굴에서 다 먹고 들어가잖아. 어우, 개 네, 이상해. 네. p 음, 아, 음, 음, 음, 이거, 이거, 이거 어떻게 바빠? 하고 어떻게 하어 t o g 이 a 어 n Muna, Didier, Mokeda, some h 하는 d w r i t i n g m o k 그 d a some c o 지 k i n g Togi, t 에 g i Togi, Togi, Togi, t o 아직 Togi, Togi, Togi, t o g 이 Togi, t 아니 거지또 이렇게 있잖아 뭐미쳐도이다미그 사람 쳤볼 수 없어 아, 아니, 거짓이 기를 기립 부다고 기립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쏙해라 이런 내용이야 아, 아, 어차피 되게 위험한 사람인데 그사이인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저스가 이거 뭐지? 이거 깠아1 0 0 k 도안 넘어오니까 이거 아니야 이러 아니 그 베프, 아니 저기 베프, 아 저기 베프, 베프 베즈스가 이번에 동생이랑 그거 떴잖아, 그기 네. 샀잖아 베즈스는 네. 샀잖아 네. 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이 그거였거든 네. 아마도 고객과 직원들한테 고맙다 그 용기상으로 넘어왔잖아 그래서 언니말도 <웃음> 바쁘게 되잖아 <웃음> <웃음> 그나마이번에브러놨브만아브여기브고기브론갈 때가 있브아 브론아, 브론아, 브아 브론아, 브아 브론아, 브론아, 브론아, 브론아, 브론아, 네이아 돌아다녀도 돼? 다니면서 전화 받고 하는 거. <뭔들> 특히, 생일이 없어 가지고 3케게트랑트 이런 거고에아니 되게 서 그게 맛있었어 그는데 아. 근데 나중에는 뭐는 그걸 나오면 엠원칩 이다음에 나올 때는 막 진짜 힘을 다 먹어 다시 먹어먹었어 진짜 알았어 다. 알았어 <뭐라> <웃음> 애플, 아, 데 말고, 애플, 아, 참, 애플, 아, 애플 실리콘 많이 받아왜 <웃음> 미안하다. 무기 없이. 어 여기 좋다. 어, 잘 왔는데? 여기 이게 다 애들 훌륭하게 어, 했는데. 그니까, 되게 잘 해놨는데. 그때 왔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, 얘랑. 어떤 적 있어? 어, 한번 왔었는데. 나락 있어서 좋은 거야. <웃음> 또 시작됐구나 저녁도 배웠잖아 그니까 누가 누가 배웠었대? 내가 <웃음> 네, 잘못했네 그지응 내가 어, 네, 잘못했어 그렇 어, 저런 것도 뛰어다녀 저런 뭐지? 뭐 청소하는 건가? 난새 아, 얘기하는 줄어세새 말고 저 중간에 새? 네? 응 무슨 같은 건 다른데서 붙잡을게 응 잠깐만 <웃음> 저 선착장이 뭐야? 어디 거야? 저게 이거 응. 철시 그뭐 아니야? 저기요? 설탕 공장이라고? 그럴 것 같은데... 시설로 보안을 틀었으나, 이러 모르겠어요. 오구, 저기도... 저기도 뭔가 선착장이 있는 건데, 그지 근데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얼마 안 되네. 그잖아, 여기서 저기 선착장까지 그냥 헤엄쳐서 가도 되겠는데... 네. 차로 그치, 그치, 그치... 어... 어디지? 어우, 궁금한데? 운전에서 운전, 갔다 와봐, 내 기다려줘. <웃음> <웃음> 아 운전이 대단하니 그거다, 이래서. 데이터 써야지, 뭐. 핫스팟에서 음. 사용해. 핫스팟으로 음. 재윤 씨꺼 데이터 쓰면 되지. 음. 많이 오셨네. i 응. <웃음> 그래서 마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요새 유행하는 바지 거야? 어? 그또 음 어디서 샀어? 아들 도게 마치지? 소인이으로면 다리 줄여야 돼. 지장 <웃음> 여기 아, 코피면 입